이노. 오케이. 요시. 이외는 3 0 아, 저를 네. 되게 과소평가시네요. <웃음> <웃음> 정말 <웃음> 재밌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이 훈련을 열심히 잘 맞춰야 자동차를 잘밀수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이거야. <웃음> <웃음> 오, <웃음> 오, 오, 너무 오, 많이 맞았어. 요씨는딱두두개 하시면 될것같은데요 하시면 될것같 이게 몸이 얼어서 그런 겁니다, 여러분. 미터 18. 열 준비하겠습니다. 여기. 열두 개는 또 금방 하죠. 오시 씨. 네 2m 아, 30이요 그러니까 호시 2m 30 <웃음> 아니면 깔기만 186 어때요? 186이기가 <웃음> <100개가> 186이거든요 1 8 6이좋다애매한 거예요 김민규를 민규를 아, 그럼 특별히 호시 거는 4루 세지 말고 민규 키로, <웃음> 키로 <웃음> 아루되는 걸로 <웃음> 민규 키로는 했습니다 <웃음> 네 알겠습니다 네, 하나, <웃음> 하나 둘 좋아 민규 네. 누워주세요 아, 첫 여기 이렇게 딱 맞추고 아, 좋아요, 딱 맞추고, 아, 좋아요. 세. 세. 오. 깐가자 준비하자 준비하자 자, 자, 아 넘었네요 네. 한1홉개 20개 정도 될것 같은데요? 제가 지금 군대 X를 싣었거든요 3cm 뺄게요, 100개, 3cm 개요 오케이, 그럼 17개? 17개, 아, 아, 17개. 17개. 아, 네. 세븐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와, 이게 진짜 촬영일 때 너무 도움이 될 훈련일 것 같아요 아, 맞아요. 아, 맞아요 맞아요, 너무 좋아요 시작! 원우 형, 형은 트랜지션이 뭔지 정확히 알지? 아, 뭐. 아닌데, 모르는데? <웃음> 너 아까 코딱지 팠지? 아닌데? 안 팠는데? 반대로야. 해야지. 반대로야지 마무야. <웃음> <웃음> 형형안 씻었지. 아닌데 씻었는데? 아 씻었는데라고 아, 해야 돼. 아 짜증나. 아, 짜증나. 아, 짜증나. 아 짜증나. 오늘 오늘 고인찬이 제일 재밌지 촬영 중에. 아닌데 재미없는데. <웃음> <웃음> 이게 약간 그 이거 약간 멘탈 다른 거 없나? <웃음> <웃음> 어떻게 먹이야 맛있게 먹이려고? 어, 이걸... 맛있게 먹여야 되는데 아, 이거. 자 긴급 회의 좀 할까요 이제? <웃음> 야 승관아 보여줘 어떻게 하는지 <웃음> 마음껏 해 마음껏 해너 락이 좋아할 때 쌈이 되게 살살 추더라 <웃음> 아닌데 나 그래도 열과 성을 다해서 추는 건데 <웃음> 혹시 머리 눌릴 때마 모자를 좀 가볍게 쓴 거야? <웃음> 근데 왜 맨날 싸움 붙 아, 우리 싸움 <웃음> <웃음> 되게 좋은데 승관이 싸우는 거안 좋아하잖아 근데 아닌데 난 맨날 싸움 <웃음> 그... 게, 계속 하, 하지. 야 이거 야 냄새 안 나니 어디서? 일단 해보자. 어, 일단 뭐, 일단 해 꼬락내나 꼬락내. 네.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. 세븐틴한테 어떤 주제를 던져주는데 애들이 한 마디도 못한다. 어려운 거거든 주제. 똑똑한 건 거야. 이것까지 계산했다고? 왔다 아! 아! 이 차례 나가면 안돼 이게 이게 무모한 도전이었네요 그러니까, 아 이게 안 되네 이거 어렵다 나 차라리 나 진짜 차라리 몸을 고생할래 몸이 고생하고 싶어 음... 진짜 옆 사람 조심해 주시고 옆... 넘어지지 마시고 옆 사람 조심 닫히면 안돼난 <웃음> <웃음> 몰라 <웃음> 어떻게 서기를 왜왜 네, 네. 슈 그래서 준비한 거야? 어 <웃음> 이게 뭐가 있을지 <웃음> 나도 모르겠지만 야 이거 아, 어렵네? 잘 뛴다 다들 에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도슈아 씨가 지금 제일 먼저 들어왔나? 어, 슈아 빠르다 슈어. 아 내가 뒤로 달리기를 좀 뒤로 잘해 뒤로 달리기 어. 너무 잘하는데? 지금 지금 뒤로 걷고 있는 거잖아 어, 지금 뒤로 아, 걷고 아, 있어 원래 어. 얼굴이 또있나 이렇게 어. 자, 탈락이 어떻게 되죠? 네, 제 저희가 뒤로 달리기 잘 해봤고요 조선 씨 엄청나던데요 아 제가 국가에표였어요우인 아 네, 네. 볼트였어요 거의 뭐 뒷달리기 올림픽 종목에 있다면 은 출전을 하셔야 아,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 그렇죠 그렇죠 네. 그냥 선수 출신이에요 네. 탈락자는 누구죠? 탈락자는 호시, 네. 버논, 디노, 우지, 원우 아, 아 아쉽다 아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울골샤나의 널 찾아 가야 돼. 돼. 돼 이거 아시죠? 원해나 원해나의 네 포인트는 뭐냐면 가시면서 원해나 투에나원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원? N 이앞발 앞으로 가면 안 됩니다. 정확한 안무로 뒷발로 만 가주셔야 돼요. 윽, 윽, 어 어, 좋아요, 좋아요. 그렇죠. 좋아요. One and a two and a three and a four and a n d a, 그 a n d 아, <웃음> 아, <웃음> <웃음> 야 이거 조슈아가 몇년 동안 밀고 있던 스텝인데. 그렇소, 그렇소. 드디어 붙를발언는 순간입니다. 과연 훈련이 잘 됐을지. 오, 뭐야, 뭐오 바로 가지 역시 DDR. 자 에이스를 뽑는 마지막 결승. 아 잠시만 1등 누구 예상하시나요? 1등 나 예상하시나 손 <웃음> 페이스메이커 안 필요해요 페이스메이커, 페이스메이커. 아, 너는 응원 안 해줘도 돼이 스텝으로 봤을 때는 조차이랑 쿱스 양이 우승 후보기 때문에 페이스메이커가 승관측에 붙어주세요 아네 알겠습니다 <웃음> 자 준비하시고 다모으가겠습니다네자 <밥> <웃음> 맞을 경기 원해나 준비 시시 시. 시, 시. o n 나 and 잘 생각해봐. 진짜 얘는 이니고넌할수 있다고 나는 믿었기 때문에. 지금처럼 나가면 돼. 아, 여기까지야. One and a two and a 파이 r 어, 어 <웃음> <웃음> 야! 아, 이 먼저 들어왔어. 아, 재밌다 야! 어이 페이스메이커가 세네 이게 페이스메이커가 효과가 있네 왜냐면 현실적이거든요 뭐라 있어요 뭐라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봤은가 이게 예능이고 넌재미는 선택할 거야 진지하게 할 거야 진지하게 할 거야? 그럼 지금처럼 봐 <웃음> 현실적이 주 현실적이 죽어. 아니, 죽어. 뭐 긍정적인 거 필요 없어요 있어요. 그냥 현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진지하게 할 거야? 그럼 지금처럼 가. 도를 다 정했고요 네. 마지막 저희 대망의 무모한 도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. 아 좋습니다 어. 모든 준비는 끝났다 궂은 날씨에 혹독한 훈련을 마친 세븐틴 도전의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알겠습니다 네. 자, 그럼 저희도 맞이하러 아웃라인으로 가봅시다 네, 네. 좋아요 잘했으면 좋겠다 야 이거 가르다 높이부터 그러니까. 우리 서로를 믿고 어. 끝까지 서로를 믿고 나도 포기 끝까지 안 할게, 할게. 어. 어, 끝까지다 안 할게. 악바리로 악바리로. 파이팅 빨 네. 마지막 도전 준비 뭐쏜거 아니야? 아, 비자 비자 비수만 안 한다. 아, 실력 커졌다. 다시, 다시. 스타! <웃음> 우 와, 왜 이렇게 빨라? 못 이기겠어 이거. 아니, 이거마저 이거마저 저 차의 실수인 겁니다. 화이팅! <웃음> <웃음> 오, 오! 야! 우와, 우와, 우와. <웃음> <웃음> 야, 좋아, 좋아! 와! 야, 좋아, 좋아! 와! 맞아. 와! 와, 와, 와 도전! 성공! 와! 고생했어. 고생했어! 야, 고생했어. 이걸 하다니, 대박이다. 야. 이걸 해냈어, 해냈어. 세영! 이게 차가, 옆차가 시작을 출발 안 해가지고, 다시 해야, 다시 해야 되는데. 턱수하시다 <웃음>